마음에 들지 않아 LED로 변경하는 케이스죠. 무엇보다 에서기의 차량을 정료로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체크합니다. 약 47,000 칸델라가 측정되며 조사각은 우측 상향으로 되어 있네요. 조사각이 위로 올라가면 상대방이나 선행차량에 눈부심을 유발하게 되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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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원을 인가해 작동시켜 봅니다. 이제 많이 틀어져 있었던 라이막한 조절이 가능하고요. 정렬 중에 확인해 본 캔델라입니다. 10만 캔델라 이상이 나오네요. 조사각 정렬이 잘된 할로겐도 4만에서 6만 정도 나오는데 보라비 LED는 훨씬 앞서는 수치를 보여줍니다. 다만, 단순히 LED 교체로 끝난다면 제조사가 의도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. 라이트 조사각도 수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. 물론 광측기상의 칸달라 값이 실제 야간 운전 시야를 완벽하게 대면할 수 있는 절대값은 아닙니다. 하지만 자동차 검사 때 라이트 밝기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이며 야간 운전 시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올유 K3 브라뷰 LED 튜닝이었을 땐.